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어 오늘은 음. 음, 코골이 무흡의 원인 중에 예, 또 사람들은 어떤 거? 항상 네 얘기하는 게살 음. 잔서 그런가 요아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살 빼서 코골이 무흡이어 네.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맞아요. 하세요. 네살 살은 음. 불필요한 살이죠. 네네네. 어, 불필요한 이 살은 음. 당연히 코고리를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런데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코를 음. 많이 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살은 이 불, 그냥 살이 아니고 불필요한 살입니다. 음, 음. 불필요한 살은 음. 호흡에 영향을 준다. 라고 음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음. 그럼 왜? 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음. 우리가 그 불필요한 산의 음 어떤 비만의 그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뭐 음, 소장님 글 쓰신 거에 보면 목둘레가 얼마 이상? 또 그거는 비만지수가 어느정도 이상 그 음. 현대의학에서 항상 음. 통계, 평균 음. 뭐 이런걸 강조하다 보니까 음. 수천명의 고구려 환자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 목둘레가 42cm 이상의 사람들이 코를 음. 많이 불더라 아 목둘레가 42cm? 네네네네 음. 네, 네, 네. 저도 한 그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목붙다고 다 뽑는 것도 아니고 목다 가늘다고 꼭안 뽑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저같이 이렇게 목이 가는 사람도 높을 거잖요 확률이 높 지 자, 근데 이 통계의 문제는, <웃음> 아, 10명 중에 5명 음. 또는 7명의 효과를 봐 음. 또는 9명까지 효과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 음.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 음. 그럼 나한테는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나한테 맞는 치료법을 음.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좋은 치료법이 뭐가 있다더라 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는 좀 음. 높을 수 있겠지만 음.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음. 음. 맞을 확률은 음. 9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음. 비만이고 불필요한 살이 많으신 분들은 살을 빼면 코골이 무업이 개선이 되어진다. 네. 네. 그러면 그 원리에 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내가 네. 비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불필요한 살이라고 하잖아요. 쓸데없이 그 달고 다니니까 힘들겠죠. <웃음> 네. 아, 그 말은, 음. 어... 어쨌든 내 몸에 들어온 살이기 때문에 네네. 나는 아, 음. 그 불필요한 살이지만 목에 살려야 돼요. 음.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음. 줘서 음. 얘네가, 얘네가 그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 저기를, 그 에너지를 안 줘봐요. 얘네들이 이제 죽고 음. 썩어서 전체적인 것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에너지를 줘서 싱싱하게 음. 어, 활, 살아가도록 해야 되니까. 어, 네. 살아있게 음. 만들어줘야 되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음식으로 생성을 하는 게아고 음식과 산소가 항상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만 들면 가는 줄 알잖아요. 음, 음. 돈 주고 기름만 사니까. 음. 하지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기가 음. 들어오지 않으면, 음. 자동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어. 공기량, 그래서, 그, 뭐죠, 어. 엔진이 크면, 이, 음. 들어오는 공기 밸브 흡기 밸브도 그렇죠. 커야 돼요. 아, 맞아요. 예. 트럭하고, 음. 이 일반 승용차하고 생각해보면, 음. 이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덩치가 큰 사람은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음. 그러려면, 이, 기도도, 기 넓어야죠. 예. 커야 돼. 예. 근데 살이는 커야 돼요. 살찌면 살이 여기 도게 이게 이게 막아 들어가요. 거기가 살이 안 찌면 되는 데그죠 아니 더 커져야 돼요. 살찐만큼 근데 그니까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살이 찌니까 거기도 살이 쪄서 자꾸 줄어드는데아 여기를 어떻게 살안 찌게 하는 방법은 그것만 살이 안 찌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웃음> 네. 살이 찐 만큼 얘도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커지지는 절대 안할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살이 안 찌면 기존에 있는다고 해도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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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곤란 상태에 간다는 거죠. 음, 음. 우리가 코골이, 코골이 하니까 너무 가볍고 흔한 것이라서 쉽게 그냥 웃기게 되는 상황만. 하지만 음. 앞으로 우리는 코골이라고 하지만 호흡 곤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비만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살,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코골이 무업이 생기는 이유는, 어, 이 기도. 호흡 곤란이 생기는 이유. 호흡 곤란이 생기는 이유는 이 기도에도 결국은 살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숨길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질적으로 숨길이 그렇게 확연하게 줄어 그 좁아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음. 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음. 목, 턱선이 두 개라고 하나요? 음. 여기가 두 개, 세개 있는 사람들 턱 살, 턱살, 턱살. 어, 네. 턱이 개나, 여기 여기 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쪽 기도에 영향을 줘요. 네, 어. 아 살이 쪄서 어, 턱이 여기, 두 개, 요, 세 개가 되시는 분들, 늘어지는 분들은, 사람, 분들은? 여기 이 부분에, 네네네, 네, 네. 이중턱, 네. 네 이중턱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삼중턱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유세린 턱도 있어요. 유세린 타이어 같은 거있잖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네. 기도가 되게 살이 바뀌 네. 네. 가지고 네. 네. 어 그런 사람 실제로 턱을 이렇게 내면에 숨을 쉬어도 네. 어, 잘 안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여 늘려줬는데도 살이 와서 후딱 채워버리는 거예요그런사은 네. 네. 네. 목살을 좀 빼야되는데 어제 네. 제또 그러니까 아... 그 하나 테스트 해볼게 네. 요, 그 여자들 리프팅하는 그 마사지기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갖고 여기를 이렇게 그게 리프팅해서 이 턱살도 아 빼볼까 하는 테스트도 해볼까 지금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인 거군요. 네. 네. <웃음>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소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아 불필요한 살이 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이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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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또 빨아들이려고 음. 하다 보니 또 그것이 좁아진 상태에서 들어가니 음. 빠르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유족하냐. 소리가 커지고 그 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또 답답하니까 음. 입을 벌려서 또 기도를 더 막으니까 이제 저음 상태로 가고 무흡까지 나타나고 잠을 잘못 자고 피곤하고 음. 많이 먹고 살찌고 이게 예. 그 악순환이 속이 <웃음> 계속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예. 그래서 악의 고리를 끊어라 맞아 살을 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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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감신경 때이 몸의 음. 어, 배설, 배출 음. 음.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쓸 음. 툴하는 것들을 음. 노폐물들을 빨빨리 빼내야 내 몸에 적체가 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폐 청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계속 띠룩 띠룩 띠룩 <웃음> 적폐들이 쌓이는 것이 <웃음> 예 문제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거는. 어, 응. 건강이든, 뭐든, 응. 적폐청산이든, 응. 어? 응. 우리 몸을 건강해 하는 것이든, 운동을 응. 잘 하는 것이든, 응. 내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든, 응. 어? 뭐든지 응. 잠을 잘 자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유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응. 잠 상태가 불량한데,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력도 한계가 있죠 잘 먹는 걸 강조하지 말고 나라에서 잘 자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잘 자는 걸 강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잘 자는 거는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요 어, 이제 돈 되는 걸로 해야지 <웃음> 잘 자는 것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 대기업들 자본가들이 볼 때는 음.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음. 잠잘 자버리면, 음. 나머지, 보약, 음. 뭐, 저기, 뭐지? 먹는 거. 아, 먹는 것들이 뭐, 나, 다. 게. 다 줄어들어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본, 이만큼 벌어놓고 음. 이만큼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음. 사람들이 잠을 잘못 자고, 음. 건강이 안 좋아져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의 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떤,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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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음. 나라도가 이제 는 음. 나라도에서 우리도로 바뀌어야돼 네네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소장님이 나, 나를 먼저 공부하시 일단 했으니까 네, 이제 네. 우리도, 우리가 네. 한다. 우리가 한다. 아, 네, 네. 네. 네, 우리가 한다로 이제 바꿔서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고요? 일단은 음. 나의 수면 상태를 들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수면 상태를 보려고 하니까 불 꺼놓고 해,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듣, 듣는 건알수 있거든요. 음. 그냥 잠자지 말고 들어라는게 아니고 음. 녹음을 해보면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 도다 어디다 써요? 저는 어, 이요 타임에 꼭 아내들에게, 음. 음, 아내들에게. 아니, 아내가 들아내 보글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보글면 남편이 둘다 보글면? 둘다 보글면 서로 해주면 되죠 근데 그때는 꼭 각방을 쓸 거야 뭐, 녹음할 때는 네네. <웃음> 네. 녹음할 때는 각방 써야지 맞아 이 소리가 섞여요 어떤 부분은 네. 뭐이 소리가 내 소리다 저 소리다 내 <웃음> 네 소리가 막 <웃음> 서로 싸우는데 <웃음> 아니 내가 볼때는 그놈이 그놈같은 <웃음> 아, 맞아요. 근데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아직은 남편하고 살아야 하니까 아직은? 남편의, 아직은? <웃음> 남편의 어, 상태가 어떤지를 소리만 듣지 마시고 남편이 옆에서 코를 건다 그러면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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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찍어보고 그 깜깜한데도 이 그래도 휴대폰에는 너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다 보니까 남편이 그 코골 코고, 코골은 그호흡곤란의 상태가 결코 편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잠깐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그날부터 더 많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왜, 왜? 네, 보여도 좋고. 또 왜? 본인도 느껴야 돼. 네, 본인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보여도 주고 어, 카톡으로도 또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더 열심히 빼먹지 말고 어이바 숫자 이오 땡땡 얘를 그냥 마요바드라고요? <웃음> 안돼요. <웃음> <웃음> 어 음. 착용을 하고 자야 한다. 제 그래서 열심히 진짜 사실 차요. 그게 매일 뭔가를 착용한다는 게 귀찮죠. 귀찮. 그렇죠. 그렇죠. 어, 또 착용하고 면또 닦기도 해야 되고 아,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 매일매일 내가 잘 일어났는데 굳이 뭐 귀찮게 해야되런데그 영상을 보고 본인의 소리를 듣고 음. 그냥 워낙 또 저희 나비 약간 잘난 척을 하는 음. 스타일이라 아뭐 귀엽네 뭐 소리가. 그래서 제희가그 혀가 끌리는 소리를 당신이 끌려 그 들어가는 소리 이게 끌려 들어가는 소리, 음. 예그 소리를 당신이 듣고 심각성을 음. 좀알아야 된다. 요게 문제다 여기 음. 끌려 음. 들어가는 듯한 이 소리를 좀 음. 다시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 혹은 남편 되시는 분이 코골이 부엌이 있다, 즉각 입구를 그, 끌려 들어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 이렇게 저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목조시 예 들어가는 소리. 이 소리는 굉장히 심각한. 네, 네. 근데 그게 네. 아주, 그, 그, 아주, 저는, 저는 이게, 그, 이게 양쪽의 목젖이 꼭 느낌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막 땡기듯이, 이렇게 막 안에서 무거워막 땡기는 어떤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인데 당신도 들어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 아편 되시는 분 옆에서 함께 수면을 하시는 분이 어, 코를 고신다 이거는 곧 호흡곤란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잘 믿겠다 그러면 꼭 영상도 녹화해 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만이 코구리 무호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 빼면 음. 코구리가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놈들을 없앴잖아요. 그럼 우을가 네. 살릴게 네. 좀 훨씬 가정경제가 음. 만약에 군 식구가 열여서 달려있다가 음. 좀 이제 독립해서 나가거나 음. 또 이제 퇴출을 시키거나 해서 음. 뭐 퇴출을 뭐가족을 퇴출 시켜요. 아, 불필요한 식구 <웃음> 뱀을 뱀 치고 들어다가 밥을 흉내다가, 뛰다가 네. 네. 네. 훨씬 경제가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잡음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가정은. 그렇죠. 부부 간의 잡음이. 음, 그렇죠. 사실 다 부부 싸움 보면 다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웃음>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에너지가 결국 네. 돈과 비교를 한다면, 음. 부족하니까 시끄럽게 아우성을 음. 치고 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서 뭐 주변에 7kg 뺐어요, 10kg 뺐어요, 이렇게 음. 살을 빼서, 네.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 그나마 음. 다행이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생긴 거는 살 빼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단지 그전에는 살찌기 전에는 호흡리모업이 없었어. 호흡곤란이 없었어. 음? 살찌니까 호흡곤란이 생겼어. 이러면 살을 빼시면 돼요. 살부터 빼는데. 살이 잘 빠지니까, 음.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자. 또 그렇잖아요. 네. 이 살이 적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자는 거잖아요. 네, 코골리가 생기고, 코구이가 그렇죠. 네. 생겨서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음. 어, 잠을 잘못 자는 원인 중에 음. 이 목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맞아요. 아, 그거는 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비만, 불필요한 살, 그것이 어, 코구리 무호흡 곤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을 어떻게 뺐는지도 안알려드려요아 그거는 이제 각자 안서 빼시도록 하세요 네 아... 그것까지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귀리가 지방을 분해 시키기 때문에 아. 귀리 우유 뭐 한년에한잔 히트 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사든 것도 방법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귀리를 음. 뭐 그렇게 비싸잖아요 음. 뭐 4.5kg 뭐 만원 안쪽인데 음. 그거를 볶아서 먹으라 하는데 볶으니까 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아, 한한3 0 분을 보고그 물에 빵하고 힘들어요. 어, 저기 방학 하고 거그 저기 방학간가고 참기름 그 하는 데서 그 찌름 갖고 아니 무슨 한 말도 아니고 이만큼 갖고 음. 하려면은 그 민폐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전 냄비에다 넣고 음. 물을 조금 넣고 쪄요. 아. 찌고 살짝 볶아요. 음. 그럼 먹을 때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s a k p a s a k a 참 i Oh, that's a better person than you say. So, I'm guessing. So, I'm guessing. I'm guessing. 으면 guessing. I'm g u e 근데 이 청풍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도 해서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뭐길이도 네. 열심히 볶아서 드시고 몸에 좋은 걸 열심히 또 드시는 편이니까 살을 빼기가 쉬우신데 맘만 먹면 또 빼실 수 있으시잖아요. 안 먹으면 돼요. 그근데 어. <웃음> <웃음> 부작용이 있어. <웃음> 네. <웃음> 근육이 빠지면 또 나이 먹고 근육 빠지면 또아 아, 힘들어요. 아 네. 그게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예 네. 괴로운 일을 겪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권해드리고 싶은 살살 살 빼는 방법 팁한 가지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셔서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네. 바이오 땡땡 바이오가드를 내 구경에 장치를 하고 주무시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힐링 타임도 있어요? 힐링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 네. 타임이라는 이름을 정, 정할 때 정말 잠자는 사, 시간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킬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웃음> 힐링이 아니고 킬링. 어? 네. 그래서 네. 네. 킬링 타임을 벗어나서 네. 힐링으로 가자. <웃음> 멋지셔요. 이런 거잘 들어요. 네, 이런 거잘 드셔. 킬링 <웃음> 타임을 벗어나서 힐링 타임으로 가자. 오늘 사람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코골리 어? 무배이. 어? <웃음> 호 곤란을 겪고 자는 음. 사람은 힐링 음. 타임이에요. 네, 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오늘 뭐팁 많이 드렸어요. 귀를 네. 이용해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목 때문에 네. 힐링 타임이 아닌 힐링 타임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코구리 소리를 녹음하셔서 음. 어, 수면 건강 연구소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거 외에도 살뺄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아유 잘했습니다.